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, 주식채널 멤버십 회원 가입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, 이 주식채널의 멤버십 등급은 빨간양봉 장대양봉 상한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, 빨간양봉 월 이용료 2,990원입니다 어, 그리고 가, 가입은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, 그이 채널과 같이 성장하실 회원분들의 어,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어, 그리고 가입은 제 채널 이 커뮤니티 옆에 멤버십 여기를 누르시고 어, 가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, 물론 일반 시청자 분에 비해서는 어,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